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영몬프로입니다 제가 방금전에 두개의 볼을 쳤습니다 두개의 볼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볼을 쳤는데요 첫번째 볼은 셋업된 핸즈 퍼스트를 조금 해놓은 상태에서 친 볼이고 두번째 볼은 셋업된 손을 클럽헤드와 같이 직선으로 놓고 Y자형 어드레스를 놓고 볼을 쳐봤습니다 이 두개가 나간 거를 보시면 첫번째 것과 두번째 것의 탄도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핸즈 퍼스트는 꼭 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친게 핸즈 퍼스트를 하고 친 첫번째 볼이에요 탄도가 조금 낮죠 클럽 스피드는 83.1마일 볼 거리는 166m, 그리고 스피레이트는 5500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두번째 핸즈 퍼스트를 하지 않고 친 볼이에요. 이 볼은 클럽 스피드 83.5 마일, 거의 똑같죠. 0.4 마일 차이니까. 거리는 153m. 스피 레이트는 6360이 나왔습니다. 두 클럽의 어택 앵글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핸즈 퍼스트를 한 볼이 3.2도 마이너스. 핸즈 퍼스트를 안한 볼이 마이너스 2.6도 물론 두 번째 침볼이 살짝 오른쪽으로 밀려서 탄도가 조금 더 나오고 거리가 조금 더 줄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볼이 맞는 순간에 다이나믹 로프트 자체가 두 개가 다르게 나오면서 볼의 탄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달라지게 됩니다 핸즈 퍼스트는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우리가 셋업을 잡을 때 레슨을 받으면서 이렇게 손이 공보다 앞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배웁니다. 이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틀린 방법도 아니고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거리를 멀리 내기 위한, 볼을 찍어 치기 위한. 핸즈 퍼스트를 했을 때는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3.2도가 나왔어요. 핸즈 퍼스트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2.6도가 나왔어요. 과연 0.6도 때문에 우리가 핸즈 퍼스트를 가져가야 될까요? 핸즈 퍼스트라는 이유는 찍어치기보다는 눌러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탄도가 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핸즈 퍼스트를 하면 안되겠죠 내가 스윙할 때 오른팔을 많이 쓴다 그럼 핸즈 퍼스트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할때오른팔이 이렇게 밀고 지나가는 분들은 탄도가 낮게 형성이 돼요 그런 분들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가 이렇게 몸이 덤벼들면서 볼을 치기가 굉장히 좋아요 핸즈 퍼스트의 장점은 공을 쉽게 찍어 칠수 있다에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왼쪽으로 진행하는 힘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내가 끌려간다거나 조금만 오른쪽 사이드에 힘을 주어도 오른쪽 사이드가 왼쪽 사이드를 지배하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형식의 스윙이 굉장히 쉽게 나오면서 몸이 앞으로 딸려가고 볼은 낮게 왼쪽으로 휘어지고 이건 좀 많이 휘어졌네요 이런 미스샷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훅이 나시는 분들, 탄도가 낮으신 분들 절대 핸즈 퍼스트를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시는 분들 피니시 때 밸런스가 잡히지 않고 몸이 앞쪽으로 딸려 나가시는 분들 피니시 때 발가락 쪽에 밸런스가 실리면서 이쪽으로든 타겟 쪽으로든 몸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시는 분들 자리 잡지 를 못하는 분들 핸즈 퍼스트를 하시면 안됩니다 핸즈 퍼스트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겠지만 쭉 이렇게 밀려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빨려나가면서 볼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센크가 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자 그럼 핸즈 퍼스트를 하지 않는게 맞냐 또 그건 아니에요 체중이동이 안되시는 분들 판도가 너무 높으신 분들 혹은 백스핀이 지나치게, 지나치게 많이 잡히시는 분들 배치기를 하면서 몸이 뒤집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핸드 퍼스트를 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니쉬가 잘 잡히지 않는다 그때 앞쪽으로 쏟아지면서 피니쉬가 잡히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핸드 퍼스트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반대로 역체중이동이 일어난다 체중이동을 왼쪽으로 보내는게 어렵다 탄도가 너무 뜬다 이런 분들은 핸즈 퍼스트를 해놓고 몸을 살짝 왼쪽으로 기대놓고 치면 은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될수있어니 그렇기 때문에 이 핸즈 퍼스트라는 것은 필수 동작이 아닌 내 탄도에 내 구질에 내 피니쉬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내 체중이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운용을 하시면서 가져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즈 퍼스트는 공 나가는 거 보고 결정하세요 처음부터 무작정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이렇게 핸즈 퍼스트를 해놓고 스윙을 하게 되면 은 볼의 탄도가 굉장히 낮게 나가게 돼요 몸이 앞으로 쏠릴 수가 있고요 스핀 레이트가 낮아집니다 드라이버의 경우도 피니쉬가 잘 안잡히시는 분들 몸이 앞으로 쏠리는 분들 탄도가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은 핸즈 퍼스트를 하지 않고 손을 공과 같은 선상에 맞춰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탄도로 훨씬 더 편하게 훨씬 더 많은 백스핀 백스핀이 걸린다고 무조건 나쁜게 아니에요 드라이버가 훨씬 더 많은 백스핀으로 편하게 볼을 치실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몸이 뒤집어지는 시 분들 배치기 하시는 분들 탄도가 너무 높게 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핸즈 퍼스트를 하고 치는게 드라이버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핸즈 퍼스트는 필수 옵션이 아닌 내 구질, 내 피니쉬, 내 상황에 맞춰서 골라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핸즈 퍼스트의 장단점 그리고 이게 필수 요소는 아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